에스키모. 에스키모 사냥의 달에는 에스키모의 눈썰매를 타고 나는 끝없는 빙원을 나아갔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빙원을 넘어야만 했는데 운 좋게 그와 만나게 된 것이다. 개들이 끌면 날 정도 걸리는 일정이지만 대량의 식량과 연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만일 눈보루가 불어서 이글루로 피난하지 않는다 해도 2주 정도는 여유롭게 버틸 수 있었다. 멀리 수평선에서 다른 개썰매가 보였다.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동시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깨를 두드려 손으로 가리키자 그는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직 첫날인다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도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혼 잠을 자기 위해 장소를 찾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나도 일어나서 바라보니 저 멀찍이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내가 저 너머에 갯설매가 있다고 말하자 그는 미친 듯이 갯설매에 올라타더니 나더러 빨리 타라고 소리질렀다. 나는 황급히 썰매에 올라탔고 개들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너, 저주받은 거야? 밤새더라도 가자. 내일까지는 도착할 거다. 솔직히 나는 영문을 몰랐다. 보드카를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동안에도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밤하늘에 얼어붙은 빙원 아래 저쪽 건너편 수평선에 보이는 붉은 오로라 보기 싫어도 계속 눈에 띈다 귀마가 무조건 무시해 아니면 너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어 그는 창백한 얼굴로 개들을 달리게 하면서 외쳤다.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태양이 중천에서 기울기 시작했을 무렵 갑자기 어이, 도와줘.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개 썰매를 끌고 가는 사람이 내는 설이었다. 내가 걱정돼서 그의 어깨를 두드려도 그는 벌벌 떨면서 고개를 계속 흔들뿐 조금도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 않았다. 묻지 마, 귀마가. 어, 하느님, 저에게 축복을. 스스로를 타이르듯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나는 황급히 그의 어깨를 흔들면서 말했다 이봐 정신 차려 뭐하는 거야 이건 진짜 사람 소리라고 아, 저기 봐저 아, 사람 지금 위험한 거야 그냥 내버려 둘 셈이야? 그러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받아야 저게는 나는 갑자기 찾아드는 우한의 당황에서 보드카를 입에 부어 넣었다. 다행히 그의 말대로 예정대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는 고열로 몸져 누웠고 나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결국 그 소리와 그것들이 뭐였는지는 모른다.